보자. 어 별일 없는데. 어 승단 시험장 근처 살피기네요. 네 근처 살핍시다. 근처에 뭐가 있나? 어 이보자 근처를 한번 볼까요? 근처 뭐 이쪽에 뭐못못 나가는 데 이천은. 뭐 나오는 거 없죠. 음. 어어 어, 차네요. 뭔가 있죠. 자 혹시 뭐자 들어가 봅니다. 뭔가 수상하죠. 어 얘들은 뭐지 밀레시아 아니야 쟤 너무 귀엽다 <웃음> 얘들 약탈다 아니야? 으 깜짝이야 아이씨 수상하다 이상하다 아까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잠깐 저 사람 설마 로젠파이크? 어 여, 옆에는 뭐야 설마 기산가? 떡떡떡떡떡 어 뭐야 고개 왜 이래 고개 왜 저래 나 몰라 우린 큰일 났다 얘들 납치범들 치고 눈마음이 되게, 되게 똘망똘망한데 저 조용히 해 로젠파이크? 그? 그, 그 무지 강한 사람? 얘 고개 흔드는 거봐 미쳤다 <웃음> 나 역시 관둘레 처음부터 납치 같은 거느키지 않았다 그 으아 사람 사귀어 도망쳐 에잇 이렇게 된거오 싸우나요? 오올 오 용기 있어 누구나 다 그럴듯한 생각은 있지 처맞기 전까지 말이야 누구나 다 그럴듯한 생각은 있어 맞기 전까지 말이야 파밀리 너무 귀엽게 앉아 있어. <웃음> 너무 귀여워. 아, 왜 이렇게 귀여워. 너희들은 맨손으로도 충분하다. 맨손으로 똑같, 똑같. 똑같, 똑같. 뉴비가 이상해. 어? 공포 게임 되고요. 너희 정도 맨손으로도 충분하지, 이 녀석들아. 어, 더 있네. 많이 있네. 허이. 야, 마라이드 뭐하냐, 이래라, 마라이드, 뭐해? 데미지 50 장난 아니야, 지금? 그딴 데미지를 지금 어떻게 싸우려고? 으 아우, 가져 아우, 야. 많이 나오네? 뚜샷, 뚜샷, 뚜샷. 어떻게 끝났고요. 빠강! 으아, 난 몰라. 자 뭘까요? 아 귀여워 초보다 초보 뉴비 뉴비다 뉴비 뉴비 밀레시안 뉴뉴비다 뉴뉴비 타닐리엔과 대화 자 대화해볼까요? 어이 사람 괜찮은 걸까? 모습을 봐서 밀레시안이 맞는 것 같군요 정신 차리십시오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모습 보고 알아? 와 귀여워 야밀레시아 NPC가 드디어 포트레이트가 최초로 생긴 NPC가 나왔네요 드디어 와나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괜찮아 보네 네 당신 말입니다 어, 밀레시안이 어째서 그런 무리에게 아직 이곳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분 같군요 나 아니 아니야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 그래 어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닌데 갑자기 여기 와서 어 안녕? 안녕하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웃음> 아 귀여워 음. 아 어쩌다 아까 같은 상황이 너무 힘죠 당신은 그렇게 강한 밀레시안으로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만 이쁜인 장비로 봤을 땐 전투 즐기는 사람을 룩덕이라든가 채팅러네요 아 모르겠어 갑자기 말을 걸더니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밀레시안 맞냐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마구 끌고 가던걸 그렇군요 혹시 다른 말은 듣지 못했고요. 어디 다친 곳은 없습니까? 밀레시안. 어, 완전 괜찮아. 탄이라고 불러줄래? 둘다 여기서 뭐해? 승다 하러가 <웃음> 승다 하러가래. <웃음> 어, 이분 말투가 저보단 로젠 파이크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자, 자초지정을 얘기해준다. 일단 밀레시안이 자초지정 얘기해줬다. 어, 고객 파머 그렇구나. 그럼 아까 걔들도 내가 밀레시안이라서 뭐 이해했어? 제들이 보기엔 내가 신기하게 하겠지 그래 그렇지 뭐 병나게 하는 힘 같은 거 없는데 로젠 파이크님 일단 이 지금까지 본 것들을 폐하께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타라 왕성으로 가볼까 합니다만 타라 왕성 그게 어디야 나도 갈래 자 타라가 나오기 이전에 접속했던 유저인 걸로 파악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밀레시안 저희 폐하를 보러 가는 겁니다 폐하 그 이름 어려운 사람인가? 에어 뭐야 <웃음> 귀여워. 와 표정 봐 봐. 와. 어 로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우박음 지금 구간은 에외의 폐아입니다. 선왕에신 에우르 마킬 2세의 적자이신 정통한 후계자죠. 적현 화디. 이 <웃음> 적현 님 여기로 이렇게 스파이를 보내시니까 적현 님. 어? 어 그렇구나. 아, 어, 표정 되게 귀엽다. 그래서 타, 타라는 어디야? 로젠파이크님 나도 데려가주면 안 돼? 여기 위험하다며? 나엘리이 너무 오랜만에 적응이 안 돼. 타라는 모르는 곳인데 가는 길이면 같이 가. 저희는 놀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타라를 가보지 않았다면 동행하는 것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기엔 방금의 일이 마음에 걸리고요. 그이곳에서 근위가 그 있긴 하지만 대학계에서 최근의 사태들 때문에 각별히 신경쓰고 계시기도 하고 타라는 왕국의 도시 중 가장 엄중한 치안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않았다면 저도 가야 하는 길이니. 이 밀레시안과 함께 무리는 없을 거 없습니다. 자, 말에 되게 무언가를 떠올렸다. 짧은 편지 한층. 폐하께 연락이 왔습니다. 피라이 도착해서 그 책을 읽어 보았다고 하는군요. 서둘러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 밀레시안 씨도 함께 가시죠. 타라에서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야호, 좋아, 신난다. 모르는 도시가 있을 줄은 몰랐어. 너희는 왕을 보러 왔는지? 나는 왕까지는안 궁금하니까 근처까지만 데려가죠. 사실 안 들어가도 갈 거지만 내가 가기 때문에 뭐 어쩔 거야. <웃음> 멋있다. 자 일단 끌고 왕성까지 가겠습니다. 완전 이온데 라흐 라흐 왕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몇 년산 유저야, 진짜 좀 오래인 것 같죠? 여기 어 차다. 오케이 야밀레센에 따라왔어. 아 귀엽냐 이렇게? 호얘 누구지? 처음 보는 앵. 귀엽게 생겼다. 마음에 들어. 아! 그러고 보니 좀곰들이 같이 생겼네 타르라크 자 대화해볼게요 와! 로젠파이크씨! 말해드는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란? 어째서 이 앞에 페아와 함께 있는게 아니었습니까? 페아는 바쁘시잖아요 두분이 곧 오실 것 같길래 산책사만 마중 나와있었어요 하지만 혼자 다니는건 위험합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요 앞인걸요 레자라님 보이는 곳 근처에 서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반겨주는 건 좋지만 안전을 더 중요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 폐하께서 맡기신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폐하께서 맡기신 일? 아 그게 이분은 누구시죠? 로젠파이크님의 친구분인가요? 이 밀레시아는... 난 타닐리엠? 탄이라고 불러도 돼난 이놈이 필요 하냐야 귀엽게 생겼네 혹시 드루이드? 네? 네? 드루이드요? 저는 필요 아닌데 어... 그, 그냥 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이라고 불러? 드루이드는 아니구나? 왠지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런가요? 전 드루이드분들을 벤저이 거의 없어서 타니씨가 아는 분과 제가 닮았나 보네요 그럼 그럼 그 통수있지 어 내가 아는 사람이 훨씬 어른이긴 한데 흠흠 <웃음> 신를 맺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폐하께 복을 올리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요 아 맞아요 두분 만나면 딴짓하지 말고 바로 데리 빨리 데리고 오라고 르웰님이 말했는데 다들 가야해? 바빠? 이제 우리,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그렇다고 말한다 빠르게 납득 어쩔 수 없지 나랑 상관없는 거지? 그럼 난 가볼게 다들 수고하고 나중에 또봐 바로 가네요 아 가버리셨어요 역시 밀레시아들은 신출기뭐라네요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요? 사실상 실종될 뻔했던... 어, 뭐야 뭐야 실종될 뻔아 뻔했... 실종이란 다어에 PTS 걸렸죠 우리 필요한 실종될 뻔했다고요? 방금 저분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님 일단 여기서 나누기엔 적절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LN 폐하께 보고드리며 자세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시간이면 폐하는 정원이 계시겠군요 필요한 심착하고 로젠 파이크가과 같이 궁에 듭시다 네 그래야겠죠 아네 그래야겠죠 가서 일단 얘기를 마저 해보는 게 좋겠네요 일단 l a 을 만나러 가자 오케이 okay, 여기 있습니다 자말 걸어볼까요? 어서와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어 확인하고요 한 일들은 어떻게 됐어? 허, 골치 아프네 이거 그 책에 쓰여있던 대로잖아 개시국이란 말이지 일단 치료제을 전달했으니 어느 정도는 예방도 될 것이고 유사시에 대응도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심리지 마십시오 페야나 둘은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해줬어 정말 고마워 로젠파이크 그리고 마레드 치료제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괜찮은 거예요 로젠 파이크? 밀레시안이 피로 만드는 약이라니 병이든 소문대로 저주이든 왜 그런 재료의 약이 되는 거야? 저도 동의합니다만 저도 동의합니다. 밀레시안이 저희와 다른 종족이라고는 하지만 아 소문이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탄이 진 괜찮을까요? 모든 밀레시안이 든 로젠 파이크 시처럼 강한 거 알텐데 어찌나 라릭처럼 비란 한 진정하세요. 하락까지 동행했으니 큰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약해보이드 일단 밀레시아입니다. 주의도 주었으니 이미 한번 겪은 일은 또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보단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말레드 말이 맞아. 파이미라크 교단의 신도들이 이어 밀레시아는 이상한 표지 되는 건 나도 원치 않아. 그러니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원정대를 출범시킨 거니까. 흠. 로젠파이크 오는 길에 그 책이 다른 내용은 들었어 아직이요. 네, 아직 저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보고가 우선이라 생각했기에 특이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 역시 새로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 아, 네! 말, 맞다! 그걸 말씀드려야죠. 제가 그만 또딴 생각이 빠졌네요. 맞아. 원정대가 있으니 괜찮아요. 잠시만요. 자, 피란과 대화. 저는 로젠파이크씨가 확인하신 내용의 좀더 뒷부분까지 읽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쯤이네요. 막기 위해 인간의 왕은 모모를 막기 위해 인가의 왕은 절대신의 힘에 기댄다. 수호자의 온기가 내려앉은 대장의 꽃잎은 노후 땡땡간의 깊은 불신에 불구하고 세장이 모인다. 또한 불사의 기대는 무리가 모이를 시작한다. 신벌을 두려워한 모래와 눈의 땅에서 언저 얻어낸 후 누군가의 품에서 완성되고 하나된 보물은 흘러내린 독과 병을 걷어낸다. 하지만 밤은 끝나지 않고 유물은 아라트의 실에 쌓여 배에 오른다. 들끓는 저줄은 발걸음을 옮겨 이면넘으로 사라진다. 도끼가 신당이는 땡땡의 손에 제안이 이끈다 그림자에 가려졌던 열망이 끝내 보물을 설득하여 세상의 모든 곳에 대재앙이 일어나게 한다 재앙의 정체는 여기까지가 제가 읽을 수 있던 부분이에요 음. 로젠 파이크씨가 읽었던 부분과 같이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전염병들은 어떤 보물을 얻게 되어 사라지나 봐요 그리고 어, 병은 사라지지만 병이 사라진 후에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군요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지 인간의 왕은 절대신의 힘에 깃든다. 나는 우선 이 부분이 걸려. 인간의 왕. 이건 레의 폐하를 그때 당각할 말이 아닐까? 절대신이라 함은 설마 아튼 신이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3대 주신도 아니고 절대신의 힘이라니. 게다가 맥락상으로는 이 내장이 무엇인가가 절대신의 보물 같아.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딱히 들어본 바가 없어.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불길합니다. 밤이 끝나지 않는다니. 이 병이 사라지고 또 다른 일이 같다는 의미 아닙니까? 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모래와 눈의 땅에서 원제를 얻는 나는 보을 말이지. 나, 루웰린 잘됐다. 이리로 오면 돼. 루엘린 왔고요. 대화 제가 좀 늦은 모양이네요. 괜찮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나누고 계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인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피로 만든 치료제가 든다니 다른 밀레시의 필요도 가능한 걸까요? 혹시 피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실험해보셨나요? 와르레린씨 엄청 탐정같아요 나, 아, 아닙니다 최근에 읽었던 소설을 조금 흉내내보았어요 슈리는 제전문이 아니니 괜한 말은 줄이겠습니다 전 사실 그보다는 그타닐레임이라밀레시안은 나치 안에 무리가 있었다는게 신경쓰이네요 LA님께서 밀레시안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공감한 사실인데 폐하의 땅에서 그런 일을 벌이다니 폐하를 거스르고 밀레시안 위협해서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거베질에서 눈에 돈의 눈이 멀어서든 위험한 일을 하네요. 저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자들은 제 정신인지 모르겠군요. 루엘린, 폐하 앞입니다. 표현을 상관하십시오. 괜찮아 말레야 돼. 루엘린 말처럼 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괘씸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밀리에 시안들을 적으로 만들 수 있는 행위도 문제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꽤 화가 나거든. 로젠파이크나 로젠파이크의 친구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 폐하.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소문이 퍼지는 건 막아야겠어. 그리고 아까 이 얘기로 돌아가서 모래와 눈의 땅이 원조 말이야. 이거 이리아할 뜻하는 거 같지? 엘프와 자이언트. 폐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팔리에아와 필리아와 발레스 지역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와! 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네요. 이리에는 엄청나게 넓은 땅이라면서요? 저는 갈 엄두도 못 내봤는데. 모래와 눈의 땅에서 도움을 구해 절대신의 보물을 완성한다. 이것은 인간의 왕을 왕이 주도하여 완성된 보물로 병을 없애는 데 성공한다 이런 내용으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해한 내용도 그거것 같아 그리고 신벌을 두려워한다는 것 아무래도 엘프와 자이언트 종족을 뜻하는 것 같거든 저주가 바다를 건넌다고 했잖아 그들에게도 역병이 돌수 있다는 것 의미 같아. 같아 그래서 엘프와 자이언트에게 어떻게 협력을 구할지 고민이야 공식적으로 사전을 보내기엔 지금의 일들을 너무 크게 알리는건 위험할 것 같거든 정체도 목적도 멸, 명확하지 않은 집단의 존재와 위험을 왕국에서 평평한 꼴이 될 테니까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불필요한 건제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이 힘을 빌리는 건 조심해야 할 뿐이니까요. 어아 안되겠다. 더빙 못해먹겠다. 어 힘들어. 코가 막혀서 더빙해야 인연도 너무 많아.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자 쭉쭉 갑시다. 원정리 합류 권한은 어때요? 원정리 말입니까? 원정리 합류라 음... 원정리 리더 아, 맞다. 내가 리더였지? 음... 우호조야 할걸 좋아, 이리아의 필살이네 엘프자연 음... 자, 이렇게 해서 엘프와 자이언트가 협력을 얻는 거로 가게 하네요 이번 전투가 가능한 기동성 있는 사람들 위주로 움직이게 낫겠다 이렇게 필요한 두구 하나보네요 어... 누님이 호신술도 가르쳐주자 시 <웃음> 호신술 <웃음> 자앉자는데 가니까. 음... 맞는 말씀이지만 피라니 함께 가고싶는 지다 피라니게 말을 걸어보자 자 아직 대른대로 가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뭐꿈시생는 한데 제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어 보자 피... 자 이것도 퀘스트 아마 또 변경지점이겠죠 필요한 남아있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는게 좋을까 일단은 왕성 어찌됐던 간에 데려오진 못하네요. 자, 이러분 필요한 같은 애한테는 이렇게 책임감을 주는 게 좋습니다. 왕성을 맡겨줄게. 왕성, 왕성을 맡길게. 저제일일을 하고 있을게요. 왕성 있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어. 대기할게요. 발레스 방문이 먼저 <웃음> 신실라크로서 자, 일단... 발레스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투 e 레스 l 레스 e 크 s 크를먼 t 보는게 우선적이 o r e t h a 도그 little b 레스라 음, 가 보자. 아, 이거 말고. i 레스 입구 bit. Okay? Oh, it's a l i t t 입구 마을에는 자이언터 대화. 자, 여기입니다. 어? 뭐야? 바트로네? 그, 저희 홈페이지봤던네 자, 어 상당히. 야, 뭐야? 너도 왜 일러스트랑 난 너무, 너무 더 젊어 보이냐? 석궁든 녀석, 음. 자, 용모화 있는 당신이 아닙니다. 어, 잠깐. 너 복장이 특이한데 밀레시아인가? 아니, 복장이 특이야! 밀레시안을 구분하는 방법. 복장이 특이하다. <웃음> 아, 진짜 밀레시안들. 다른 밀레시안은 복장 어떻게 입고 다니는 거야, 대체? 그 유명한 밀레시 너라고 유명한 음 위대한 자이언트 마을에 온걸 환영한다. 난 바트로 뛰어난 설렌 전사지. 크로크페를 보러 왔다. 내가 안내하지. 자, 바로 바로 테세에 전화하죠. 음. 아. 자, 바로 테세에 전화하죠. 테세 전화 오지죠? 갑시다. 어디로 와야 돼? 크루크와 대화. 크루크와 대화로 갈게요. Let's go, let's go. 발레츠는 마을 음악이 없나요? 아, 마을 음악이 없나 보네요. 보자. Let's go, let's go. 벌써 와 있네요. 자, 누구한테 말 걸어야 돼? 다투르? 자, 여기까지 왔어. 이제 말해봐. 자, 크루크님, 키니레님, 경계 중에 수상한 자들 만났습니다. 어인간이 왕이 저기 무장한 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폐를벗귀시다이이 바트루가 데려왔습니다. 파하하 그래 바트로 내가 손님들을 모시고 왔구나 혹시 아들이니? 제대랑 숨바쿠질 하던 건 아니고 <웃음> 내게 힐러 이를 시킬 생각이야. 자 여왕님이라고 하는 거보니까 그런 거죠. 음, 훈련사마 마을 집에 경계하는 중이다 조금 늘긴 했지 올 사람이 없이 심심해서 어 그래, 그것이. 자 안녕하십니까 그래 짐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게내가 당신인가 인가양이 어쩐 일로 짐을 찾던지 모르겠군 로젠 파이크와 함께 짐을 찾아왔다니 무슨 일이오 자 본인 소개하고요 자이한테 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이렇게 찾기의 영광이다 인가의 기사를 보인데 우리 대해 잘 알고 있어 그대의 왕도 대가 바뀌었나 보군 어떤 일 찾아왔소 아. 자, 이런저런 얘기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음, 유물을 찾아야 된다. 로젠 파이크, 그대가 그 일들을 겪었다고. 지금 허튼 소문을 믿지 않지만, 그대가 그를 직접 그림을 하는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오 나랑 따로 얘기가 필요하겠네. 음, 심한 열병이라 사막이 열겠다고 그러는 건 기분 상징은... 어, 지네 판단을 맡겨라. 신벌, 신벌이다. 절대 신의 보물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피치스의 얼음 어딘가에 고대의 유물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 고대의 유물 시나벨이 찾았던 그거 시나벨이 누구지? 시나벨이 누구였지? 바이델에게 처분을 맡겼지 제상바이델를 찾아가 보시오 고대 자이언트 유산을 제외한 것에 우리가 함부로 할수 없는 강약기운이 선린 것에 것밖에떨어지 않소 자재밌는일 보고는 내게도 가져오고라 알겠지? 뭐 아들이니? 말해 드라고 있나 원하는 만큼 그 공을 찾으시오 자키네아와 얘길 한번 해봅시다 자세한 증상 궁금해 자 열병 얘기해 주고요 음... 우리 자이언트 들에겐 너희 가져온 치료제는 모자랄 것같은 설마 피를 더 뽑겠다는 사실? 아. 그렇다 우리 위대한 자이언트는 아, 얘들 뭐 씨. 먹고 마시는 것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자 재료를 구해와라 어떤 재료 약효 증폭시의 회색 순록의 발급과 검은 아이스 웜의 비늘, 검은 버팔로의 털, 아다 귀찮은 거네요. 자 재료를 회색 순록 발급, 검은 아이스 웜의 비늘, 아 이거 좀 적어놓자. 아 바트로 녀석에 물어봐, 오케이. 자 보자 어디지 회색 술로 내가 물어봅시다 회색 술 어디야 셀라 해변과 실라 숲 실바 숲 실바 숲 셀실 셀라 실바 레우스 셀라 실바 레우스 셀 셀라 실바 레우스 셀라 셀라 실바 레우스 셀라 실바 레우스, 셀라 실바 레우스. 이쪽 근처겠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자마자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뭔 소리야, 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설마. 아, 이네 회색술로. 오, 나이스, 끝났다! 살생은 여기까지만. 아, 더럽게 힘드네요, 진짜. 와, 여러분들 드디어 끝났습니다. 와, 진짜. 개 힘듭니다. 와 이딴 걸 시켜 진짜 극혐이다 니네도 진짜. 아니 이런 말고요. 자 다섯 개 전달 누구한테 해야 돼 이거. 전달하면 생각보다 금방 구해왔다고 개뿔 진짜 지금 몇 시간 걸지 알아 지금. 어쨌든 고마웠 셨다. 밭으로 짐이 내놓고나 자 됐어요. 키리네 어, 대화. 치료제 자바 투르 갑시다 바이디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데에 왼쪽에 있는 은행이죠 은행 지나가는 여행자가 아닌 것 같긴 했는데 만에게 볼일이라도 있는가 고대 유물이라 제대에서 같이 역사 공부를 다시 하게 될 거다 호호 파르 유적지로 가라. 아 파르 던전. 자 파르 던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르 던전, 파르, 파르, 파르, 파르. 아 그냥 가자. 보자. 야 이거 오늘 다깰수 있을까? 이거 깨야긴 깨야한데 죽겠네. 와 이렇게 메인스를 이렇게 길게 만드실 줄 몰랐는데. 이거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물어보자. 말걸 보자. 자, 너, 영가한다고 오케이 아이템을 유저에 넣고 넣고 유저에 들어가보자 했고요어딱 o u k n 귀찮은데. 야, 이거 가가가라 Let's g o 아, 내가 해 w y 왜 가지고 있지 y o 있어보자 일단. o u know, y 잡 u k 고 o w 들피 u 가 n o w 잠못 들은 좀 비키자. 나자, 나자, 나자, 나자. 감사. 자 보스룸. 웬디고. 비켜, 비켜. 이건 웬 쓸모 동물이 앞에서 몸을 가갖갖고 있어, 씨. 어? 아피켜 바빠 지금. 아 이거 얻은 거야 지금? 이게 땡이야? 자, 뭔가 나왔고요. 자, 얼음 기둥 좋아서 이행과 대화. 대화해 보겠습니다. 큰 홈. 무언가 들어 있었는데 최근에 빠진 것 같다. 어, 허 제대로 얼음 낚시한 날 얼마 제대로는 해본 적이 있다. 화풀이하는 것처럼 얼음, 얼음 기둥을 박살내서 거기 조각이 떨어져 있었거든. 음, 그 사람 소행? 어, 힐웬 광산 쪽이라. 음. 자, 힐웬 광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힐웬, Let's go to Hillwen. 어, 힐 어미 힐엔 광산이 이게 아닌가? 맞잖아. 이것도 깜짝이야. 씨. 응? 가자, 자말 걸어보기. 좀더 혹시 보기 좋겠다. 찢어져서 타는 거다. 자 한번 근처에 있는 얼음 조각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스의 수상한 유물찾기라고 있는데요 이곳에 돌아가야 돼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돌아가야 돼? 어 뭐야 서서히 의식이 멀어져간다 어떤 여자 남자 목소리로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갑분 갑분 오니 모르피 여기 춥다 벗어나고 싶어 탈레 이 근처가 맞지 맞는거 없습니다. 확실히 많이 춥네요. 발레스타 위스키를 구했으니 이 도람을 핫토디를 만들까요? 꿀을 적게 넣는게 좋겠어. 독하게 마시면 먹자는게 어떨까 싶어. 아하 주시대 유물이라. 신의 힘이 들어있다면 말씀드릴건처럼. 시간이 많지 않은게 아쉽단 말이야. 잠을 줄일까. 절대신. 자, 뭐야 갑자기 RP 퀘스트가 나오네요. 어, 몇 살이야? 나이 몇 살이야? 나이가 0세라고? 어, 지금 되게 능력치들 좋고요. 새부금인것 같은데 취향적이요어혹확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F1 눌러서 이면을 보는. 아, 이게 이면을 보는 거구나, 이게. 저기에 무언가 보여 평소랑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시야에 보인다. 이거 말하는 건가 지금? 이거 뭐야 강화된 뮤턴트? 노엘링건틀는이건 뭐야? 하아 별게 다 나오네 자어 스킬 랭크들 봐봐 다일랭크야와싹다 노래도 일랭크데 노래 잘 부르나봐 노래도 일랭크인데 오르피아 코트 키트 풀릴거고 안경 키트 풀릴거고 실린다 키트 풀릴거고 이거 뭐야 유물전사 왜왜 칼이 크냐 야 잡아봐 좀아나 연금술 안쓰는데 이거 아 척현님이 또 넥슨에다 또 이렇게 또 의뢰하셨나보네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척현님이 이거 넥슨에다 의뢰하셨네 이거 보니까 연금술 좀 나오게 해달라고 강력하네 어깨 이번엔 저기로 가보자, 탈렉, 경계근. 아, 노래 좋아. 설마, 아, 춤 춰진다. <웃음> 저는 맨날 NPC RPL 때나 이런 거 하면 쳐봐요. 아 귀여워. <웃음> 귀엽죠? 환호, 예 귀여워 이에 귀여워 e m p 상당히 매력있는데? 설마 그럼 이것도? 변태 변태 <웃음> 음흉 <웃음>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야야야 안나오네 가자 히트 빠스 자, 찾아볼까요? 나이가 생각보다 더 많나 봐, 얘가. 뚝딱딱 뚝딱딱 뚝딱딱 뚝딱딱 어, 이펙트 예쁘다 이거. 딱딱 딱딱 허이야 야좀 싸워라 너도 좀 싸워 할래 왜안 싸우냐 허잇 허잇 아야 오케이 싸우네요 오, 좀 쓸만한데 오,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히트버스터 탈렉 괜찮단다 느껴질 슬슬 나을 때된것 같다 수호자를 만나서 이그금이 아주 경계적을로 만들어야 겠어요 아 만들라고 저한테? 알겠어요 만들게요 좀 딱딱 딱똑 딱딱 약간 하울 같은 느낌인데? 수뭘 만들어야지? 어, 강화의 뮤턴트 정보야 수호자. 수... 어, 아빈손으로 만들고 빈손으로 한다고. 뭐. 경계석, 경계석. 오케이. 근처에 유물이 있다. 자 이쪽이 왔네요. 힐랜 광산 앞쪽인데요.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 엘프 마을도 모으랍니다. 안 돼, 제발 그런 말안 돼요. 제발요. 어 뭐야 이게? 수호자 그의 힘인가요? 자 수호자 가까이 갈수 없다. 그냥 포기하고 역시 뭐야 뭐야 으윽 뭐야 무슨 일지 무슨 일지 어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바투르와 대화 자, 대화하겠습니다 바투르 지금 눈 뜨는 거지 뭐야 아얘또 로젠 또 정신이 없나또 우리 밀레시안 음. 양귀에 눌린 채내데이 양솔 빠데리 걸렸다 오케이 길를 음... 가면 될때 따뜻하잖아. 자 볼까요? 어, 다연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열병 사의밀레시 다른 형태로 수호자의 방해라 말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자 일단 여쭤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메인하면 신규 특성 얻어요. 내 신규 특성 얻는다고 합니다. 이거 버려. 어? 여기 뭐가 있죠? 어자 아마 여기서 또 보기를 끄덕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면을 볼수 있는 힘이라고 했던 기억난다 자 부리가 모여들고 그 힘이 발휘될수 있을 터 이제는 느끼지 못했던 본질 저기 툭툭하면 흔툭하네 발현자들 아래에 영향을 받기로 한다 뭐지? 이 금방 유물이다 희미하시, 미러엔드 느낌. 익숙한 신성녀, 설마, 털비시? 오! 오 저, 뭐죠, 뭐죠, 뭐죠? 실족 트로트도 갑자기. 아까까지 없던 물건이 손에 들어있다 뭘까요? 유물을 찾아서, 유물. 이게 유물이구나? 뭐야? 발레스에서 발견된 유물? 되게 특이하네 뭔가, 보석처럼 있네 역병을 막을 수 있는 힘이 깃들어 져때 있던 주신의 유물 총 4개가 존재하다고 한다. 푸른색 빛이 보는 거. 음... 오케이 자, 이면을 보는... 오, 예스! 자, 이면을 보는 하나 얻었고요, 드디어! 크루크! 아, 발레스 아, 동찬이 형, 어서와! 아, 이거 생각보다 엄청 길더라고 자 김치연 어 치연이 어서 와 일하세요 허리 좀돌려줘야 제가 오늘 제 방송 너무 오래 한다 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 셔터 이겠 니가 멋졌나 오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많이 할줄 몰랐다 방송을 와 아, 오늘 방송 진짜 4 시간 반대 가고 있는데 시험 시험에 아뭐마요형잘신해 <웃음> 줘. 이제 연말도 끝나가는데 연말이 이제 왔습니다, 연말이. 어? 자, 크루크. 4 시간 동안 양털 녹아다. 누구랑 얘기해봐야 돼, 이거? 크루크랑 대화. 아, 아, 나가면 안 돼! 나온 게 말로 걸어보자. 자이언트의 것은 아님을 확신한다. 음. 자, 밭으로 데려가라. 자, 어, 거절할 수 있구나. 알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방에 거절해도 데려갈 것 같아. 그냥 알겠다 합시다. 자, 결과 똑같네. 자, 바투르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렛츠 가 s 이제 엘프 쪽인가요? 와, 세상에. 이제 엘프 쪽인가요, 이제? 자, 준비 땅 필요 없다. 진정한 전사 언제 만재의 준비가 되어 있다. 불안한데, 어. 못 믿는 눈치. 음. 사막대에 가본 적도 없지만. 이제 필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Let's go to 필리아!